72.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1 72.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1 여보세요. 맛 있는 식당이죠? 여보세요? 맛있는 식당이죠? 네, 맞습니다. 예약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저녁 6시 10명 가능할까요? 저녁 6시 10명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맛이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맞다. 기다리다. 기다리다.